2021년 7월 31일 여행 1탄. 스타트 고! 공포방송. 공포방송 넘버원. No. 지금은 또마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우. 팔로 팔로미. 마방금나뭐 소리 들은 것 같아. 뭔뭐 남자 소리하고 뭐 들었어. 뭐 이런 소리 했던 거. 와 미치겠다 잠깐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계십니까? 어. 잠깐만. 뭐 있어! 쎄, 쎄! 그 같은 저기 움직였다고? 계십니까? 어디? 어디세요? 저기? 거기 혹시 누구 있어요? 잠시만요. 잠깐만 들어오셔서. 저랑 얘기 좀 하실? 와, <놀람> 어, <우와>! <놀람> 어, <놀람> 어, <놀람> 어, <놀람> <오야>! <놀람> 어, 와, 잠깐만, 잠깐만요. 어. 우와! 와 여.. 여기구나.. 뭐야? 뭐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뭐, 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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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으리 으아, 으아, 아아아 뭐야 이거 잠깐 어 여기에 두 분이요? 두분 분이 여기 식당칸에 머무르고 있어 여기 식당칸에 어? 어? 와! 아! 잠깐! 어? 어? 어? <놀람> 어? 디계시네요 보계시면 돼요. 혹시 잠깐, 혹시 그 뭐, 오 어, 내버 예. 아, 우와. 잠시만, 잠시만요, 잠시만, 잠깐만, 잠깐, 그냥 저, 저나이스 죄송 죄송합니다. 어 떨어질래, 떨어질래. 잠깐만, 어 떨어지면 안 돼, 떨어지면 안 돼. 아, 죄송합니다. 와! 어, 어. 아, 오. 아! 찜찜한데. 혜화 아, 쌤, 잠깐만 혜화 쌤, 혜화 쌤, 쌤, 쌤, 음 맞다, 혜화 쌤 있었다, 혜화 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혜화 쌤. 네.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 혹시 주무시고 계셨어요? 아니요. 아, 저 지금 생방송 중인데. 아, 네, 네, 네. 지금 생방송 중인데 그 쌤한테 시청자분들 혜화 쌤한테 도움을 좀 청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장소로 왔는데. 네. 그. 이제 뭐뭐안제 오래된 좀 자기의 농 같은 것이 있거든요. 그냥 서랍장 같은 농인데 네. 거기에가 뭐 어때 정확한 부적의 출처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부적으로갖고양 이제 문 사이에 딱딱하고 두 개로 이렇게 막아져 있었는데 네. 그게 열 어, 열렸고 그 그런 의미라든지 어떻게 열린 거그러면은 괜찮을까요? 그, 건들면 안 되는데 제가 솔직히 건들지는 않았습니다. 음. 그런데 붙어 있었고 이제 제가 뭐다 가서려고 하니까. 네. 그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둔 뭐 열려버렸거든요? 괜찮을까요? 빨리 나와! 지금 일단 나와 있어요 아.. <웃음> 오늘 거기는 접으세요 접으세요 사고 납니다 접으세요 저.. 방송 접으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접으면 위험합니다. 접을 수는 있는데 네 위험합니다 거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흉가고요 네. 어, 거기는 안 됩니다 안 되시고 거기는 이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정신줄 놓을 수도 있고 네. 갑자기 비밀가 될 수도 있고 네. 이미 열렸기 때문에 열렸으면 도망가야 돼 어디 가서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나오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절대 다음번에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쌤 알겠습니다 <웃음> 네 조심하시고요 예. 네네나나 나 알잖아 나안 간다니까 어, 어. 나안가안 가? 안 가. 아아아 잠깐 어... uh... uh... uh...